어 그렇죠 어디서부터 나올까? 너가 어디서부터 나오게 도와줄까? 그 힘든 시간으로부오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죠? 네. 힘든 시간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네아 진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맞다. 어 진짜 그거 그건가 보다 어 미안 아, 농담이 아니라 지금 그럴 수도 있겠다 선생님은 언제 뭘 생각했냐면 네 선생님은 언제그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웨이크가 깨어나는 거니까 아침에 네, 네. 침대 밖에, 그니까 침대에서 일어나는, 침대에서 나오는 걸 어, 네. 했는데, 어, 네. 아 근데 어힘 어, 응. 힘들다 그랬으니까 힘든 네. 시간으로부터 어 와, 진짜 음아 어, 네. 응. 네. 아이템들이 있다. 아어어아 그 어, 어, 어. 어, 어, 그러니까. 언어는 뭐가 필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느낌 와요, 혹시? 단어. 단어. 그렇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따라 지금 의미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요게 네, 세트예요, 세트. 제거하다. 자, 그러면 느낌 따고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제? 그럼 이제 알람, 알람 시계를 제거하라. 그렇죠. 알람을 쓰지 말라 제거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